안녕하세요. 지난 3주 내내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느라 이렇게 각 잡고 뭔가 카메라 앞에 딱 서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제가 미국에서 사왔던 제품들을 언박싱하고 뭐 최근에 샀던 제품들 한, 한두 개 섞어서 하울을 이렇게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이걸 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포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 꼭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꾹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끌로에 백인데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엄청 눈독을 들이고 있던 제품이었어요. 저는 토탈 합쳐서 한900 한 50불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거 3주만에 열어보는 거라서 어.. 약간 떨리는데? 짜잔! 짠!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아예 큰 사이즈인데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이게 완전 제 취향이었고요. 여기 요기 여기, 요렇게 가죽으로 띠가 둘러져 있는 이 포인트도 브라운이 있었고 네이비도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이 브라운이 훨씬 예뻐 보였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한 피스가 남았대요. 그럼 또 사야지, 어떡해. 그래서 근데 너무 예쁘다. 여기 앞뒤로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요. 이게 천 가방이라도 막 흐물거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조직감도 굉장히 탄탄하고 이미 이 사각, 스퀘어백의 이 디자인이 딱 잡혀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어디 올려둘 때도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알아서 잘 서있는 그런 빳빳한 형태예요. 요거는 뭐 단추나 지퍼가 따로 없고 아 이렇게 오픈된 스타일인데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조금 보부상들에게는 아주 잘 맞지 않을까 싶고 여기 안에 보면 주머니가 하나 있긴 한데 보이는 것처럼 막 자체가 주머니 막 많고 실용적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면서 귀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화려한 룩보다는 이건 오히려 깔끔하게 진짜 티에 청바자나딱 입고 이거 들어주면 그냥 룩 완성. 진짜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다음은 짠! 이거는 베르사체 선글라스예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거의 아이템 위주로만 구매를 했고 옷은 진짜 골프복 하나 산 거, 나머지는 다 선물이나 뭐 아니면 용품 짜잘한 것만 샀고 뭔가 큰 것들은 다 아이템만 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언니랑 같이 들어갔다가 세일을 아울렛에서 많이 하길래 어, 구매를 했고요.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의 약간의 캐다이 느낌의 선글라스예요. 요런 느낌? 진짜 캐다의 느낌으로 끝에가 뾱고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막 알이 엄청 크다거나 이렇게 밑에까지 크게 막 내려와서 쓰는 선글라스보단좀 요렇게 가볍고 슬림한 형태의 디자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베르사체 브랜드 자체는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그 베르사체 특유의 아주 막 볼드하고 화려한 느낌보다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져서 요거 이제 여름에 엄청 자주 쓰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미국하면 빅토리아 시크릿, 빅시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빅시 가서 파자마를 한 두세 개 사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먹고 갔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예쁜 게 너무 없고 아, 약간 너무 유아틱하다거나 너무 촌스러운 느낌? 근데 이게 또 지점마다 갖고 있는 제품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최소한 다섯 군데는 들린 것 같아요. 거기서 결국 산게 이거. 이 타이다이 패턴의 반팔, 반바지. 요런 애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막 디자인이 겁나 예쁘다. 막 이런 것보다 90% 모달이거든요. 파자마도 라인별로 소재가 다 다른데 저는 오로지 이 90% 모달. 이 감촉이 진짜 진짜 미쳤거든요. 피부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진짜 옷을 안 입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밤에 다 씻고 좋아하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이거 위아래 딱 입잖아요. 아 그러면 잠 솔솔 와. <웃음> 이게 옷의 소재는 말로 풀기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촤르르 떨어지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빅시를 들리게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90% 모달 라인의 이 파자마는 진짜 대추천, 강력추천, 왕왕추천. <웃음> 다음은 신발. 따단. 완전 봄스럽지 않나, 얘는? 얘는 미국에서 산건 아니고 어 저번 주에 스코 언니랑 같이 행사를 갔다가 성수 아카이브 에크 어, 쇼룸을 들려서 산 거예요. 저는 원래 아카이브 에크를 너무 좋아해서 벌써 가방이 3개가 있는데 신발은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신발 다 너무 예쁘고 가격도 막 엄청 비싸지도 않고. 근데 얘가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근데 벌써 이게 좀 봄인가 여름인가 헷갈리긴 하지만 되게 봄봄스러운 그런 신발을 장만을 하고 싶었어요. 확실히 봄이라 그런지 이 매장 자체 에이 파스텔톤의 컬러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살짝 그 물빠진 약간 흰기가 섞인 노랭이 이 메리 제인 슈즈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구분 한 2cm 정도 되는 그냥 메리 제인 플랫 슈즈고 특히나 이게 조금 잘 늘어나고 몰랑몰랑거리는 재질이기 때문에 발볼이 넓거나 좀 발이 높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밑창에 쿠션감도 어느 정도 있고 제가 착용을 했을 때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편안 편하고 부드러웠어서 좀 오래 신어도 전혀 발이 불편할 것 같진 않다라고 느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클로에 가방에 흰 티, 청바지 입고 이걸로 마무리하면 그냥 그 봄이야. 그 <웃음> 저처럼 좀봄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슈즈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정말 추천입니다. 이제 이렇게 패션 제품이 끝났고요. 문제는 화장품이 어마무시하다는 거. 땅.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 글로시의 글로시에 가서 화장품을 왕창 털었는데요. 사실 한열몇 개는 친구들, 지인들 줄 선물로 립밤 작은 거를 샀어요. 이미 많이 나눠준 상태라서 지금 저한테는 없고요. 이게 싹다 립밤이거든요. 뭐 망고 맛, 체리 맛, 민트 맛, 그냥 무향 뭐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나 귀엽고 뭔가 선물용으로 주기 딱 좋은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두 개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거 카메라에 좀 노출시키느라 한번 열었다라고 고백은 하고 줄게요. <웃음> 이게 이제 Birthday라는 어, 제품이고 요거는 로즈밤. 근데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그 글로시의 특유의 깔끔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패키지에 잘 녹아져 있고 보다시피 튜브형으로 조금씩 짜가지고 쓰는 그런 타입인데 이 로즈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컬러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 뭐 진한 컬러는 아니고 옅은 분홍색. 그리고 이런 베드데이는 이거 바닐라 향? 근데 엄청 바닐라랑 코코넛 섞은 향? 어, 그런 향이 나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선착순으로 이중에 갖고 싶은 거 가져 하면서 지인들 만날 때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핸드크림인데 이 핸드크림이 진짜 독특해요. 짜잔! 그쵸? 근데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분홍색 패키지에 글로시에가 쭉 각인이 되어있고요. 요거 뚜껑을 이렇게 열면 빨간색 튜브 입구가 나와요. 이렇게 짜서 쓰는 형태인데 이거 발라보기도 전에 저는 패키지가 너무 독특해서 어, 얘는 그냥 아무따 사야겠다 하고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제 생각보다 글로시에가 제품력이 전 진짜 좋다고 느꼈거든요. 향은 사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조금 자연의 그런 향을 좋아하는데 핸드크림은 특히나 더. 얘는 굉장히 좀 인위적인 화장품 향이 난다. 근데 핸드크림의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흡수가 빠르게 되고 좀 마무리감도 뽀송한? 끈적거리지도 않고 마무리감이 이렇게 미끌거리지도 않아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 향이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핸드백이나 파우치에 딱 넣고 다니면서 조금 시선 강탈용 제품으로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다음은 짜잔! 얘도 굉장히 좀 독특한 메이크업 제품들에서는 잘 찾기 힘든 그런 모양인데 얘는 메이크업 리무버예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우리 왜 옛날에 과학 실험할 때 이런 통 많이 보지 않았나요? 사실, 모양 자체는 되게 귀여워서, 눈은 같지만, 막, 제품력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이걸로 손등 발색했던 뭐 립이랑 블러셔, 뭐 브로우 다 지운데 너무 또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글로시가 외관에 비해서, 오, 제품력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딱 바로 받았고, 이걸로 한번 지워봐야지. 헉! <웃음> 너무 잘 지워져. 약간 어, 세 번만에 이렇게 지워진다고? 어, 이거 진짜 요물일세. 글로시에서 아주 유명한 클라우드 페인트. 이거는 이제 짜서 쓰는 그런 튜브 형식의 블러셔인데 또 걔네들도 발색이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 또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진짜 열정 넘치고 너무 친절하셔서 진짜 친구랑 같이 화장품 쇼핑 온 것처럼 체협해 같이 딱 붙어가지고 어? 이거 너한테 뭐 베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해봐 하면서 막 추천하면 그게 또 찰떡처럼 잘 맞고. 하여튼 이렇게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굉장히 미니미한 사이즈인데 저는 이 퍼프라는 뽀용뽀용한 그런 핑크 블러셔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스톰움이라는 말린 장미에서 조금 더 자주빛 말린 장미 느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처음 어, 써보는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들 다 묶어가지고 메이크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때 제대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빠질 수 없지. 지금의 글로시에를 있게 해준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바로 이 립글로스. 이거는 투명한 립글로스 아주 살짝, 거의 이거는 컬러가 있다고 볼수 없을 정도 아주 살짝 분홍기가 들어갔는데 이 제품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딱반딱 거리는 느낌? 뭐 사실 굉장히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엄청 예쁘다라고 느껴질 만큼 독특한 건 없어요. 그냥 투명 립글로스야. <웃음> 근데 한창 그 오버립, 막 통통한 유리알 같은 그런 입술이 유행을 할 때쯤 이 패키지에 담긴 글로시의 립글로스가 딱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막전 세계적으로 진짜 막 품절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 이제야 저는 써보네요. 근데 이것도 그냥 파우치템으로 들고 다니면 예쁠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립스틱도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는데요. 이것도 그 직원분이랑 하나씩 발색해가면서 뭐가 예쁘네 안 예쁘네 하나가 최종적으로 고르게 된두 색상입니다. 외관은 아주 심플하죠? 근데 브랜드 자체가 이 블랙핑크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쓴것 같아서 패키지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근데 이게 컬러가 조금 화면상에서는 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시어한 톤의 그런 립스틱이거든요. 발색이 엄청 강해서 막 쨍한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촉촉하고 반투명한 그런 립스틱이라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 실제로는 훨씬 더 발색이 약하고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라는 거. 이 브릭톤의 립스틱은 빌라라는 제품이고요. 여름에 바르면 딱일 것 같은 좀 쨍한 요 코랄 컬러는 폴트레이트 이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요 립스틱 두 개도 제가 메이크업 영상 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글로시에서 아주 유명한 요 하이라이터 스틱. 여기 보일라나 오, 방금 한번딱 지나갔는데 잘 보이죠? 여기 광대랑 여기 광대랑 완전 다르죠? 아주 자연스러워. 이게 두 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에는 이 쿼르체, 이 로즈 컬러의 하이라이터가 들어가 있고 안에는 수분 밤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층을 같이 적절하게 믹스됐을 때그 적당한 촉촉함, 적당한 꾸덕함이 섞여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을 만들어줘오 근데 화면에서 너무 이 광이 예쁘게 나온다. 아주 마음에 들어. 이것도 영상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더 자세하게. 그리고 요것도, 어, 나 여기 처음이라서 그런데, 좀 유명한 제품들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제품들 추천해줄 수 있어라고 했을 때첫 번째로 보여줬던 제품이 바로 요거였어요. 이게 f u t u r e e w 라는 여기 써있기는 오일 세럼이라고 써있는데 진짜로 막 스킨케어를 할때 바르는 그 세럼보다는 그래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그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올리기 바로 전에 좀 오늘 광나게 약간은 광채가 여기저기 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에 베이스로 깔면 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즈 컬러의 촉 촉한 액상 하이라이터보다는 훨씬 이렇게 자연스럽고 뭔가 진짜 은은하게 살짝 물먹은 듯한 느낌을 표현해주기에 완전 적합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목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딱 파운데이션 올려도 이 정도의 은은한 광이 올라와요. 전 사실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그 직원분이 이거 자기 막 페이보릿이라면서 나 이거 없이 화장 안 하잖아 이럴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추천해서 그때 또전또 또 신나가지고 그래? 그렇게 너가 좋다고? 그럼 나도 사보겠어 하면서 샀던 그 제품입니다. <웃음> 하,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다. 약간 친구가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 나 이거 샀어! 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느낌으로 평소에 보지 않던 브랜드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3주 동안 진짜 꾹 참고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